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남주입니다. 자택 격리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고 어, 새로운 일상, 뭐 new normal 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다행히 회사가 저희 회장한테도 이제 전체 이메일을 받고 했는데, 아뭐 어, 파이낸스나 뭐 전체적으로 뭐 크게 문제는 없다. 해서 계속 저희 같은 디벨로퍼들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 사실, 이 재택근무를 하니까, 저도 사실 원래 재택근무를 조금씩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모든 걸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사실 일이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적응하는 단계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New normal.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작업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보면은, 가령 뭐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일상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어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일단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일단 그 대부분이 이제 일을 못 하고 있고 일을 못 한다는 거는 단순히 월급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단순히 일, 월급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나가는 돈까지 합, 합하면은 뭐 3개월이면은 진짜 6개월 이상의 데미지가 쌓여요. 그래서 빨리 좀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새로운 일상이라고 명시한 것처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새롭게 쌓아 올려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 같은 그 일상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제가 동의하는 정보들이고. 어쨌든, 뭐, 이제 제가 그,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어 집중을 많이 못했었는데,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비디오를 찍습니다. 우선은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그 졸업 후에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뭐 건축 컴퓨테이션 뉴 미디어 디자인이라고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과 뉴 미디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유리한 거고, 필요한 포트폴리오라든지 자격증 같은 것이 있을까? 뭐, 라이너 맥스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주관적인 생각,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적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여가지고, 각자가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어, 취직이라든지 미래일에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일단 두 가지로 이야기할게요. 를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 건축 컴퓨테이션 뉴미디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도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은 주로 뭐 인스톨레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컨벤셔널한 아키텍 사무실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컨벤셔널 아키텍 사무실 일을 하더라도 뭔가 이런 테크놀로지 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돼 가지고 좀 힘을 주려고 하는 포지션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쓰는 그 오프닝이 종종 나오는 걸 제가 보기는 봐요 그래서 되게 컨벤셔널한 건축은 아니고 건축이라는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고 어떤 이벤트를 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또뭐 미디어라든지 뭐 요즘 많이 나오죠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프로젝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건축에 들어가는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담을, 담을 때좀 어, 테크놀로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는 컴퓨테이션과 뉴 미디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좀더 어, 그런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졸업한 다음에 그 회사를 알아봤을 때뭐 건축회사도 있었고 일반 디자인펌 같은데 그게 사실은 무게 중심은 사실 디자인이나 인스톨레이션 쪽에 더 많이 가 있고 뭐 건축적인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이벤트 아니면 다른 회사들과 조인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무실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뜰리에 같은 형식인데 아건축이라기보다좀 디자인펌에 좀 가까운 디자인 회사에 좀 가까운. 그런 사무실이 조금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큰 사무실이 하나였던 디파먼트 안에 이런 어, 식으로 팀을 만든다던가 그래서 사실 컴퓨테이션 뉴미디어 하게 되면 어, 어떤 자격증이나 포트폴리오 특별히 자격증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격증이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뭐 2급, 뭐 기능사, 뭐 기사 이렇게 1급, 2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맥스 같은 것도 그래픽스도 아마 기능사가 지금 있나 싶긴 한데 있으려나? 봤나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회사에서 모르겠어요.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제가 경험한 이런 식의 회사에서는 자격증은 모르겠어요. 자격증을 별로 따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경험상. 사실 자격증보다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도 사실은 뭐 지금 스윙 자체가 컴퓨테이션 뉴 미디어인데 이런 거는 뭐 끝도 없죠. 뭐 VR, AR부터 도 시작을 해가지고 뭐 미디어 파사드도 있고 뭐 드론을 이용해서 뭔가 스캔을 하고 이런 것도 다 그쪽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광범위해서 어 오히려 지금 이 컨텍, 컨텍스트에서는 자격증보다 포트폴리오가 좀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도 사실은 그 보면 흔히 건축 쪽 관련돼가지고 뭐 어떤 사이트 아나이시스를 하고 디자인 디벨롭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섹션을 자르고 이벨리에이션을 그리고 하는 그런 식의 것보다 좀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뉴 미디어 이런 거에 내가 얼마큼 작업을 해 왔고 내가 얼마큼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는 그 라이노 맥스가 포함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는데 포함이 되겠죠 아무래도 미디어 뉴미디어고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 하면은 뭐캐드 같은 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당연히 뭐 라이노 맥스 이런 툴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코딩이 제일 중요해요 코딩 코딩이 아 어떻게 보면은 코딩 실력이 우리가 마치 건축회사 들어갈 때 어떤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뭐 컴퓨테이션이라든지 뉴미디어 이런 식의 그 직업을 어프로치할 때는 아 코딩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이 질문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드렸고, 그런 이제 두 번째로는 경계가 계속 허물어지고 설계 사무실에서도 어 제가 얼핏 듣기로는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뉴욕에 있는 모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하나 사무실에서 그런 것들 개발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이 팀들 중에 누가 나와서 어떤 뭐 다른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는 솔루션만 제공해주고 막 이런 식의 회사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컨벤셔널하게 우리는 뭐 설계만 해 우리는 무슨 뭐 주택만 설계를 해 아니면 경기장을 해 이렇게 건축도 나눠져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 어떤 솔루션을 개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 건축 설계 안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그 영역들이 이렇게 이제 블렌딩이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트렌드가 그러하잖아요 요즘요 뭐다 데이터가 어떻고 4차 산업이 어떻고 막 이런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꼭 내가 건축,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건축 디자인을 하는데 나는 그 흔히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손을 잘 써. 그렇기 때문에 그내 촉도 되게 좋아. 인투이션도 좋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그렇게 설계하는 것 플러스 내가 좀 잘하는 부분들,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 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게 많이 익숙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내가 기존 에할수 있는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거다. 일반 설계사무소 인터뷰를 봤을 때도 물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전략적으로 인터뷰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컴퓨테이셔널한 그 띵킹 그리고 뭐 그런 경력들,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들, 뭐 플러그인이라든지 뭐 솔루션 같은 걸 개발했던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되게 좋아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오너 입장이라 생각을 해보면은 아, 분명히 이런 이런 사람을 뽑을 거야. 왜냐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있어요. 그중에서 어 얘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친구를 뽑게 되면은 어 테크놀로지를 자주 활용하, 활용하니까 좀더 우리가 기존에 하는 작업들을 많이 오토메이션 같은 것도 쓸수 있고,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라든지,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좀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면 내가 포피스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건축, 컴퓨테이션, 뉴미디어, 디자인, 이런 회사에 들어가기보다도 내가 원래 워낙에 내가 하고자 하는 도메인,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령 저희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에서도 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지만 걔네들은 도메인이 없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은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어떤 스펙을 잘 이해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지만 이 뭔가를 만드는 거에 대한 도메인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건축이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어. 이 건축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갖다 붙여서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을 키워나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야. 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식당을 많이 운영을 했고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 그래서 식당에쓸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기술과 도메인이 뭉쳐져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건축을 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하고 이, 하는 디자인을 열심히 하시면서 디자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뉴미디어들 어차피 지금이야 뉴미디어로 판단이 되겠지만 앞으로 5년 이 뒤, 10년 뒤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 듯이 2000년도 전에 99년도, 98년도 이때는 그 CAD라든지 도면 쳐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외주주는 회사가. 그 2000년대 초반에는 렌더링 걸어주는 외주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있긴 있지만 많이 무의미하죠. 왜냐면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지식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다 한다고요. 렌더링도 걸고 캐드도다 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원냐면 워낙에 이걸 했으니까 이거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서 이런 뉴미디어에 관심 있으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나만의 어떤 그 스타일을 키워나가세요. 키워나가다가 이 회사가 맞으면 그 회사에 가서 나의 실력을 발휘해주고 경력 쌓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이렇게 나중심적으로 커리어 팟을 쌓아야지 이 회사가 이걸 하니까 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요거 배우고 저 회사는 저거니까 저거 배우고 이러면 은 나라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주객이 전도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계속 하고 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특별히 그래픽스 쪽을 잘해야겠죠. 아무래도 미디어니까 뭔가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화면에 뭔가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맥스라든지 라이노 혹은 애프터이펙트 이게 뭐원원이냐 아니면은 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냐, 뭐 VR, AR 같은 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겠죠. 아니면 뭐 웹, 웹에서 뭔가 이렇게 플랫폼을 두고 하는 것들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겠고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원웨이 아, 한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겠고 화면에 뭔가 그리는 거고 똑 동일하게 그런 의미를 보면 뭐 라이노맥스 뭐 스케치업 아니면 뭐 있을까요? 뭐 시너마 4D라든지 애프터에펙트 아니면 뭐웹 기술에 대한 이해를 좀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딩으로 어,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들,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은 그걸 하나의 프로젝트, 소프트웨어로 간주를 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빌드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 게 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어, 물론 이제 학생이니까 또 내가 건축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딩을 하래. 갑자기 뭐, 이 정도 실력이 될것 같으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서도 뭐 따로 공부를 해야 하고, 경력을 쌓아야지,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러는데, 나는 내 젊은 시간에, 모든 시간에 건축에 공부를 쏟았고, 지금도 코딩도 해야 되냐. 걔네들도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로 하고, 이런 영역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내시는 그 학생분 같은데, 좀 시간을, 시야를 넓게 두고, 넓게 두고,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어, 요약을 하게 되면 요즘은 그 아무래도 이렇게 영역들이 많이 블렌딩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 세상에 오잖아요. 컴퓨터가 많이 발전되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소프트웨어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능력치로 올리는 거는 사실 이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하는 게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단순히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기보다도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아, 흥미있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사를 기준하지 말고 나의 패션에 맞춰서 계속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고 특별히 그 미디어 쪽이라든지 컴퓨테이션 이쪽은 분명히 코딩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갇히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밖에 못해요. 그리고 그런 회사밖에 취직을 못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그런 인재가 필요한 회사들은 그 자리가 회사의 주종목이 아니라 비주류거나 다른 걸 서포트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처우도 그렇고 비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좋지 않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코딩을 하셔야 돼요. 코딩을 하셔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실력까지 되면 좋겠죠. 그러면 뭐 어디든지 갈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잡고 공부를 하셔라. 공부를 하시면서 다양한 것들 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 집중해 놓고, 건축뿐만 아니라,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뉴 미디어, 건축 관련된, 테크놀로지 관련된 회사를 우, 운영하고 있다고 친다면 어떤 인재를 뽑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학생분들이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처음 이렇게 엔트리 할 때, 처음 딱한발 들여, 들여 놓을 때 가질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되게 모호하지만 참 답하기가 힘든, 딱 어떻게 하나의 어떤 비디오에 담거나, 제가 뭐 이렇게 말 주변이 좋은 게 아니어서 그,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인데, 이게 딱 하나로 답하기에는, 어 되게 많은 걸 포함을 하고 있고 어, 좀 조심스러움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어, 제가 그냥 이 질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기분들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선배로서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어, 한번 또 이야기해서 비디오에 담아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이게 사실 전혀 새로운 영역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하다가 뭐 이런 키워드로 접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면은 전혀 다른 영역일 수 있, 있겠지만 이게 한번 이해하고 어, 한번 이렇게 가속도를 붙여놓으면 어, 좀더 이렇게 트렌디하고 여기저기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인재 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디자인, 코딩,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틈새 특별히 이제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틈새 시장을 개척을 하고 거기 안에서 어 자기 몸값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봅니다. 감사합니다.